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 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1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유조선에 의한 유료 오염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어, 제2절의 유료 오염 손해배상보장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절의 유료 오염 손해배상보장 계약에서는 어, 제14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14조 보장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4조 보장계약의 체결은 조문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유료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어, 제2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이 입항 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 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보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항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어, 입항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 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조문의 개요는 우선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게 보장계약의 체결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유조선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계약 체결의 강제수단과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고요 어, 이러한 그 책임의 이행수단으로서 이 책임협약이 책임보험 또는 그것에 대체되는 보장조치를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 책임협약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 법에서도 유료염손의배상보장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으로서의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 체결의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보장계약 체결 의무에 대해서는 한국선박과 외국선박에 대해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선박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한국선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이란 뜻인데요. 어, 이러한 그 선박은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유료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200톤 이상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한국국적유조선은 운항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보장계약 체결의 의무의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국적유조선이라는 것은 유료염촌의 배상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200톤 이상의 유료를 운송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한국국적유조선이라는 것은 선박법상 한국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조선이란 뜻인데요. 이러한 선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제로 소유하는 유조선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고 편의치적선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유조선은 어, 이 조항에서 말하는 한국국적유조선에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유조선이라 함은 산적으로 유류를 해상운송할 구조를 가진 선박 이 중에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 현재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에서는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그 화물로 싣고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200톤 이하의 유류를 화물로 선적하여 운송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연료의 적재량이 200톤 이상 또는 연료유와 화물유의 합계 적재량이 200톤 이상인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 이때 유류는 법 제2조 2조 제6호의 유류를 의미하는데요. 어, 유류의 양에 관한 톤이라는 용어는또 매트릭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책임협약은 그 자국의 국기를 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가 발행되어 있지 않은 한 운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우리 법 제14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증명서의 발행 전단계에서 보장계약의 체결유무를 기준으로 이를 규제를 하게 되고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가진 선박은 증명서의 발행이 없어도, 없이도 200톤 이상의 유리의 해상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어, 법 20조에서는 보장계약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는 한 운송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조문을 합해서 보면은 책임 협약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때 운송 한늘이라는 뜻은 운송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요. 운송을 위해서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적재하고 정박하고 있는 상태는 물론이고, 200톤 이상을 적재하기 위하여 유류 선적 작업 중인 상태도 운송 용도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한국국적유조선은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서 어,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의 운송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위반하여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법의 위반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선박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 외국 선박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선박 이외의 그 유조선은 모두 외국 그 선박인데요.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 선박소비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국내양의 입항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 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위의 유조선이라면 국제법상 선박은 반드시 한개의 국적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외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 즉 외국 선박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은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한 200톤 이상의 유류를 산적으로 적재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입항출항 또는 국내 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때 외국 국적의 유조선은 책임협약의 최악국인가 비최악국인가를 묻지 않고 외국 국적을 가진 선박은 물론이고 여한 국가의 국적도 가지지 않은 선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선박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이 법에서 유조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실제로 소유하는 것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법제 14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는 선박으로서 기타 요건 및 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유류의 적재조건은 운송이란 요건이 빠져있기 때문에 연료유로서 산적된 유류와 화합물로서 산적된 유류의 합계가 200톤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할 것인가의 의문이 있는데요. 이 법의 취지상으로는 화합물로서 산적된 경우에만 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항은 대한민국 영토니의 모든 항을 말하고 무역항에 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무역항에 대부분 외국 선박이 기항하겠습니다만 은 유류오염 손해의 배상 보장과 관련된 이 법의 성격상 대한민국 영토 내 어떤 항에 들어오든 모두 국내항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계류시설은 그것이 한계 내인가 바뀐가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적재하고 입항하여 계류시설을 사용하면 이중으로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책임협약이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대한민국의 항구에서 유류를 적재한 결과 적재량이 200톤 이상인 상태에 도달한 때항 내에서 정박이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이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가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어, 책임협약 제7조 제 제11항의 규정이 어, 그 영역 내에 있는 항구에 입출항하거나 또는 영해 내에 있는 해상터미널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계류시설의 사용용무에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항계 내에 진입하게 되면 이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입항 후에 보장계약이 실효한 경우에도 계류 시설을 사용해서 정박하거나 항내를 항인하게 되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무해통항의 문제가 있는데요, 유엔 해양법협약 제 17조에 의하여 모든 선박의 영해의 무해통항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장계약 없이 대한민국 영해내를 항인하는 것은 이 법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법의 목적이 유료오염 손해의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 내외를 불문하고 또 계류시설의 사용용무 관계없이 정박 또는 표박하는 것도 이를 금지하게 된다고 해석하겠습니다. 어, 보장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책임협약 제7조 제11항은 체약국의 항구에 입출항하거나 또는 영해 내에 있는 해상터미널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보험, 기타, 보증의 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입출항 외에 계류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계류 중에 보장계약이 실효되면 즉시 법률 위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장계약의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톤 이상의 유류를 산적운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목적으로 한 책임보험기타 보장계약의 체계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책임협약 제7조 제1항이 2000톤을 초과하는 산적유류운송을 요건으로 한 것보다 매우 강화된 규정인데요. 이 법이 요건을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운송으로 강화한 것은 보장계약을 통하여 피해자의 보호에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도 미만의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의 체결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 소유자의 유류오염손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책임에 부합한 책임보험 등에 부부하는 것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내항의 입항출항 또는 국내 계류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어 이러한 그규정을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제15조 보장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5조 보장계약의 그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어, 보장계약은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에 실린 유류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하여 어,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제2항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부하거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 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제3항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장계약의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 이행담보금액은 유조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익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어, 제4항 보장계약은 책임협약 제7조 제5항에 적합한 경우에 하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 이렇게 4조까지 되어 있고요. 또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어,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라고 하는 조문이 있는데요. 법제 15조 제 2항에 따라 선박 소유자와 보호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소위 말해서 강제보험을 들게 하는데 이 보험업자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1호 어, 보험업법 제 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2호, 제2조 제 2호 은행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금융기관. 제3호 외국에서 보험사업,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책임협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최약국인 외국이 발급한 보장계약증명서에 명시된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자 제4호 외국에서 보험사업,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선박 소유자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제 아, 5호 법제 8조에 따른 선박 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이상으로 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아,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조문의 개요는 이, 그, 법 제14조에서 체계를 강제한 보장계약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보장계약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장계약이라는 것은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그 선박에 실린 유류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 이행으로 그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책임보험계약을 얘기하는데요. 이 책임보험 외에도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그 보험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행담보를 하는 어떤 금융계약이 있다면 이것도 모두 인정해주겠다. 좀 폭넓게 어,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험계약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 배상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전부할 수 있는 배상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은 어, 그 선박소유자의 그 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에서 이 예치금을 어, 근거로 해서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사고가 났을 때이 유료임손해배상보장법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는 액수만큼 책임을 그 금융기관이 담보하겠다, 보장해주겠다 하는 이런 계약이면 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보장계약은 유료임손해에 관한 선박 소유자의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선박소유자가 유료임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에 의해서 생기는 선박소유자의 출연손해를 전부하는 책임보험 또는 그러한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보장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기 위해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적재해 있는 선박 200톤 미만의 산적유류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체결을 강제하는 보장계약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선박이 체결한 책임보험계약 등은 이 법에서 말하는 보장계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장계약 체결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장계약에 의해서 그 책임을 담보해야 할 자는 즉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의무의 이행담보계약에 있어서 이행주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유료형염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자는 등록된 선박 소유자 또는 한국 국민인 선체용선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보험계약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 체결해야 할 것으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장계약의 체결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자가 체결한 책임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해서 피보험자 등이 보장계약체결의무자인 등록선주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피보험자가 등록선주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선체용선자라면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했더라도 관계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나 선박 소유자가 보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선체용선자로 되어 있는 계약이라든가 이 법에서의 유료용손의 배상 책임을 이행해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말하는 보장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충족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이 체결돼 선박 소유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보험 사고 이손유료용손의 손해배, 배상 책임을 지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어, 피보험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어, 지급받지 못한다면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장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인수자격. 이제, 그 앞에서 그 시행규칙에서 인수자격이 나와 있었는데요. 인수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 보장계약을 인수할 수 있는 자는 선박 소유자의 출연 손해의 정보를 약속하거나 또는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약정을 하는 자인데요.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손해를 전부하거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해양수산부 이용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즉그 재정능력이 없으면서 계약만 인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 어, 은행법 제2조 2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국에서 보증사업, 어, 보험사업,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 4호에 따른 책임협약제7조 제2항에 따라 최약국인 외국이 발급한 보장계약증명서에 명시된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자, 어, 또 외국에서 보험사업,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유료염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어, 다음은 법제 8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이상으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의무, 의무 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이 규정은, 어, 이 열거되어 있는 그, 어, 여기서 보면 보장계약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시행규칙에서 다섯 어, 가지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열거 방식이 예시적 열거 방식이냐, 제한적 열거 방식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한적 열거 방식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고, 이 예시적 열거 사유로 볼 때는 이러한 유형에 속하면은 어, 다 허용한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제 4항과 5항에 보시면은 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좀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고 예시적 열거 사유로 보는 것이 어, 합리적인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이상으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은 모두 보장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인수한 보장계약이라면 그것이 선박소유자의 의무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한, 어, 즉, 담보한다는 것은 적어도 책임협약의 최악국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보험기타 금전상의 보증으로 인정되는 한 그것은 적정한 보증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계약인수 주체의 재정상태를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주체는 해양수안부 장관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어있 것입니다. 다음 보험업법 제4조에서는 보험업의 허가라고 규정을 했어요.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업을 첫째 생명보험업, 두번째 손해보험업, 또 세번째 재산보험업으로 이렇게 어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첫째 제1호 생명보험업에서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그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두번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세번째 재산보험의 보험종목으로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중에 이제 해상보험, 저 손해보험 중에서 해상보험, 또 어, 보증보험, 음, 재보험, 뭐, 기타의 종목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굳이 손해보험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어느 보험 업종에 있더라도 물론 제 이제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합니다만 책임보험계약이 아니고 보증계약도 보장계약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어 담보하는 그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보장계약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업체에서 발행하는 보장계약도 모두 인정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제2항,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항,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정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항,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 있는데요. 뭐, 이 3, 4항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또, 제5항에서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 제3호에 따른 보험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어, 제6항에서는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외국보험회사로 제안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제7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은행법에서는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이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어, 하고 있는데요. 어, 실질적 요건으로서 당의 계약이 선박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해서 통상 부담해야 하는 유료오염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행의 필요충분한 담보가 되는 내용이되셔어야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책임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보험사고의 원인이 된 유료오염손해가 생기게 한선박마다의그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그 선박에 대한 책임한도에게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배상의무이행담보계약인 경우에는 배상의무이행이 담보되어 있는 유료오염손해액 즉 이행담보한도액이 당해 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유료염 손해를 생기게 한 선박당 그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그 선박에 대한 책임한도액에 충분해야 한다. 이렇게 볼수겠습니다 다만, 특정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에 있어서 손해 전보 또는 이행담보의 한도액이 당해 선박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이상인 것만 이 법에서의 보장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한도액의 요건은 한 개의 계약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개의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이 책임한도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이행담보계약을 합하여 책임한도액까지 이행담보가 약정되어 있다면 그 양자를 합해서 보장계약으로서 한도액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겠습니다. 자력이 충분한 보험자 등에 의해서 인수되어서 책임한도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어떠한 이유로 보장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면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의 체계를 강제한 선박소의자의 의무가 쉽게 실효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이 책임협약 제7조 제5항은 보험기타금전상의 보증은 같은 조 제2항이 열거한 증명서에 기재된 보험기타의 보증의 유효기간의 만료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제4항에 언급된 당국에 대해서 종료의 통제가 행해진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그 증명서를 동당국에 제출하거나 또는 새로운 증명서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한 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겠고요 보험 또는 보증으로 하여금 2조의 규정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여하한 수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 보장계약은 책임협약 제7조 제5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장계약에 대해서 허용되는 실효 또는 요건 변경의 조건은 1. 보장계약의 기간 만료에 의한 실효, 2. 당의 선박의 선박 원부를 보관하는 당국 관로 열고 당해 선박의 선적 항을 관할하는 해무관청 관로 닦고에 대해서 이 보장 계약의 종료의 통지 또는 요건 변경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시료 또는 요건 변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3. 증명서가 이의 그 당국 저그 해무관청인데요. 해무관청에 인도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증명서가 발행된 것을 조건으로 한시효 또는 요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번째 기간 만료라는 것은 보장계약 증명서상 명시되어 있고 또한 그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 따라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에 의하여 당해 선박은 유료의 운송용으로 사용 또는 대한민국의 항구의 에 입출항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장계약의 기간 만료에 의한 실효만으로도 그 유전은 충분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이의 당국에 대한 통지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경과 후의 시료 또는 요건 변경은 당의 보장계약이 이 법상 유의한 보장계약인가의 기준이 되는 조건인데요. 보장계약에 있어서 특정의 해제사유, 시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것에 의한 당의 계약의 시료의 효력발생 시기를 당국에 대한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예정한 특정기간의 경과 또는 3개월을 밑돌지 않는 개별적으로 지정한 기간의 경과 혹은 지정한 날로부터 도래한 시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당국에 대한 통지일로부터 3개월 경과 전에는 여한 경우에도 실효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요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3의 요건에 의해서 실효 변경되는 것은 뭐 어떤 경우에도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상 유료임손해배상보장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 공부한 것은 어,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보장계약체계를 부담하는 주체 어, 특히 그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케이스를 좀 만들어서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계약의 종류와 그 요건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어, 제 1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